네 안녕하세요 몬스터 짐 6월 19일 프로 퀄리파이어 클래식 피지크에 출전하는 류천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제일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는 둔근과 이제 뒷다리 햄스트링 그리고 백등 하부 쪽들을 이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요번에 대회를 뛰었을 때제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제 발전이 좀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죠. 6월달 대뛸 때는 이제 100%까지 이제 컨디셔닝을 끌어올릴 수 있게 지금부터 4주라는 시간 동안 이제 확실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운동하고 있는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요. 1% 휘트니스입니다. 대전 신탄진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김종원 대표님께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이제 휘트니스 센터입니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미스터 코리아.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시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운동을 이제 같이 해보고 배워보고 했는데 일단 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체 쪽에 이제 강점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제 배워 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프로 이제 복싱 선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투기 종목 이제 항상 이제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수 생활도 이제 했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까지는 이제 투기 중목 선수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조금 크게 당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병원에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재활 운동을 하면서 처음 이제 헬스라는 운동을 이제 접했거든요. 다 빠졌던 그런 몸들이 근육이 차오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헬스 쪽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첫 운동 시즌 시작부터 뭐 감량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했을 때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많이. 내가 스스로 이제 멘탈을 잡지 못하고 케어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다른 선수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격투기처럼 이제 KO로 한 방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이제 심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압도를 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든 결과가 이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는 이제 과정 시합 뛸때 마지막 결과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보디빌딩이나 운동이 참 쉽지 않은 운동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좌우 다리 길이가 조금 이제 다르고. 안 나오는 동작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자식 생활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제 스스로 어떤 동작들이 이제 안 되고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은 최대한 이제 피해 주면서 내가 할수 있는 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함께 해왔던 게 운동 그 자체인데 동기부여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매번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게끔 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도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었던 이제 20대 초반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모든 결과를 내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승부욕이 과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다듬고 가공을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은 몸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 계획했었던 그런 포징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채 이제 오차 없이 실수 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승하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 6주 정도 이제 다리 쪽에 기부스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기부스를 딱 풀었을 때 오른 다리 왼 다리 그 차이가 너무 심해서 다리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던 었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떻게든 이 다리를 정상으로 돌려놓자라는 생각으로 재활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점점 회복이 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 스스로 계속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제 큰 마음 먹고 일단은 첫 발을 내딛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